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이요. 정반대 유형 이야기인데요. 지난 영상에는 이유 없이 불편하거나 싫은 느낌이 드는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요 주로 동성 간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근데 똑같이 정반대 유형인데 가끔씩은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주로 이성 간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ISTP와 ENFJ의 관계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아주 다른 사람들입니다. ISTP는 남한테 관심이 가장 없는 유형이고요. ENFJ는 타인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죠. 사람 자체에 대한 애정이 가장 풍부한 유형이에요. 그리고 ISTP는 진정한 개인주의자 유형이고요. ENFJ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반대가 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잘안 맞죠. ENFJ 입장에서 ISTP를 볼때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나 배려가 부족하다고 볼수 있고요. ISTP는 ENFJ를 좀 오지랖이 강한 사람으로 볼수 있어요. ENFJ의 관심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유형은 친해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달라도 너무 다른 스타일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는 대부분 유유상종이거든요. 관심사도 아예 다른 데다가 무슨 말을 하면 엉뚱하게 오해나 하고 이러니까 관계의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끼리도 가끔씩 아주 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성관계일때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왜동성일 때와 이성일 때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그 이유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반대라는 건요.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통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안 맞는 거죠. 비슷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 그걸로 통하든 말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라는 건 다른 의미도 있죠. 보완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없는 걸 갖고 있잖아요 서로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ISTP와 ENFJ가 한 팀이 된다면 이두 사람은 모든 글자를 다 갖게 되죠 MBTI 8글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반대 이용은 기본적으로 가장 안 맞는 관계지만 일단 한 팀이 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한 사람만 같이 있어도 본인의 약점이 완전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1대1의 관계에서 좋은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가장 전형적인 1대1 관계가 뭐겠어요? 연인이겠죠? 부부거나. 그래서 이성관계에서 정반대 커플이 맺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동료나 친구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드물다고 보고요.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정반대 유형은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크지만 보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림자 얘기를 했죠. 이 그림자가 전자와 관련이 있고요. 오늘 이야기할 아니마는 후자와 관련이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을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볼때이 무의식에 자리잡게 되는 게 아니마라는 겁니다. 남자에겐 아니마죠. 여자에겐 아니무스고요 이제부터 같이 부를 때는 아니마무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성관계에서 끌리는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심리학자마다 달라요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반대인 사람한테 끌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끌리는 이유죠 비슷한 사람한테 끌린다면 무엇보다 친근감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정반대인 사람한테 끌린다면 신비감 때문일 거고요 나와 비슷하면 일단 편하죠 근데 가끔씩은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신비감 같은 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와 정 반대라면 신비감 같은 게 작용합니다. 어떤 미지의 대상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오해나 갈등의 소지는 더큰게 사실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무스는요, 후자하고 더 관련이 많아요. 나와 정반대인 사람에게 끌리는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 정반대가 아니라 그냥 잘생기고 예쁘면 끌리는 거 아닌가?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 멋지더라. 맞아요, 사실입니다. 외모와 능력 이거 아주 중요하죠. 대체로 남자는 이성에 대해서 전자의 생각을 좀더 많이 하고요. 여자는 후자의 생. 좀더 많이 하죠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외인 사람도 있죠 배우자의 외모를 더 중시하는 여자도 있고 능력을 더 보는 남자도 있어요 사실 이게 좀 논란이 되는 주제이긴 한데 단순히 융이 살았던 시대가 남성 중심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때라서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마는 남자의 무의식에 있는 여성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마의 기본적인 이미지 자체가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의 느낌이 있어요. 말하자면 홀리는 느낌인 거죠. 반면 아니무스는 여자의 무의식에 있는 남성성이죠. 아니무스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강하거나 고집생.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이 아니마와 관련이 있고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성상이 아니무스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다 다르죠? 이상형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근데 특히 ESTP 남자는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미모에 자신이 있다면 ESTP가 다가올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관계가 지속되는 걸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보다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 남자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대체로 ESTP 남자는 단순한 편이에요. 사실 좀 원초적인 면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런 애티브 남자라도 어느 날 문득 가볍게만 사람을 만나는 거에 회의감 같은 게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INFJ 같은 진지한 사람에게 끌릴 수 있어요.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INFJ 여자 입장에서는 ESTP 남자의 모습에 이중적인 감정이 들수 있습니다. 너무 가볍고 피상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차라리 대하기가 편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 ESTP 남자가 현실적으로 유능한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매력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아니마, 아니무스 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매력적인 이성에 끌리는 거고요. 그 모습에 자기 성격의 반대 이미지가 덧입혀지는 겁니다. 이 아니마 무스라는 게요 무슨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누군가에게 반한다는 건 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화나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낭만적인 bgm 깔리고 cg로 꽃집이 흩날리면서 천사같이 예쁜 여자나 멋지고 당당한 남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요 주인공 눈은 하트로 바뀌고요. 이게 작가나 감독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살짝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콩깍지가 씌웠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뭘못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뇌 상태를 보면 마약 복용했을 때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마구 분출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무의식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남자는 아니마에 사로잡히는 거고요. 여자는 아니무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로잡힌다는 말을 했는데요. 좀 섬뜩한 표현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본능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이가 좀 어리거나 세상물정 잘 모르는 남자들 있죠? 소년들. 이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예쁘거나 매력이 있거나 섹시하거나 이런 여자들을 보면 피해버린 거예요 왜 본인의 아니마가 그 여자한테 투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무의식의 힘이 의식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다. 미칠 것 같다.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제어될 수 없다는 느낌이 드니까 무서운 거예요. 말 그대로 사로잡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걸 피해서 달아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반무파탈 같은 여자한테 빠져갖고 인생 조진 남자들. 잊을만 하면 뉴스거리가 되곤 하죠. 서양의 사이렌, 우리나라의 구미요. 뭐 이런 설화가 다아니마 얘기예요. 홀리는 겁니다. 아니무스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남자에게 이용만 당한다든가 사회비정교 교주한테 빠진다든가 이게 다 아니무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인간 말종이고 엉터리 교주인데 왜 그런 사람한테 당하는 걸까요? 아니무스가 그 사람한테 투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아니무스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체가 좀 아니무스의 마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이런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먼저 한건 아니무스의 마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하지만 아니마무스는 그런 위험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효과는 주로 한쪽만 아니마무스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상대한테 엄청 빠져있는데 상대는 정신이 멀쩡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철저히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둘다 서로에게 빠지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의 아니마를 투사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의 아니무스를 투사하는 관계입니다. 이러면 둘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에 빠지는 거죠. 아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에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제대로 아니마 무스를 만나본 사람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온 생애를 돌이켜봐도 가장 행복했던 기억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대중가요의 가사 대부분이 사랑 얘기고요. 드라마의 대부분이 연애 얘기인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융은 아니마무스가더 깊은 자기 자신으로 연결하는 안내자라고 말했어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본 사람은 이전과는 좀 달라집니다. 홀리우드 영화를 보면 잘나가는 바람둥이가 진짜 사랑에 빠지면서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뀌는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인간적으로 좀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마, 아니무스는 실제 상대가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힘들거나 상대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